오후 3시에 가입해서 그날 오후 4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치아보험이 있다고? 이거 실화냐? 네,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우균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 치아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왜 어린이보험, 태아보험 콘텐츠가 아닌 어린이 치아보험 콘텐츠를 준비했느냐 네, 많은 어머님께서, 많은 어머님들이 어, 태아보험이나 출산 후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덴탈플랜이죠 치아치료담보를 같이 추가 구성해서 가입하시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4살, 5살쯤 됐을 때 그때쯤 많이 문의들을 주세요 충치 때문에 아파해서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일 병원에 갈 건데 치아보험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?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?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자,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견적서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어제 저한테 보, 태아보험 유지 중이신 다른 고객님의 소개로 이 견적서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는 다섯 살입니다만 4세 여자이고요 지금 이 견적서는 치과에서 어,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 하신대로 실장님이 써주신 견적서예요 레진이 8개 크라운이 4개가 필요하다는 소견인데요 이 소견대로 치료를 하셨을 때총 치료 비용은 68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분도 역시 이 견적서를 저한테 가지고 문의를 주셨을 때 오늘 치과 갈 거예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야 돼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?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? 태아보험이나 그 출산 후 어린이보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왜? 모든 치아보험에는 맞아요 우리나라 모든 치아보험에는 어, 가입 후 90일 동안 보장면책 또 가입 후 1년 동안은 50%만 보장하는 감액 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. 이 견적한, 소견한 대로, 나, 어, 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장을,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을 시켜드렸고, 네.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.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? 네. 정답은 H사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태아보험 출산 후 어린이보험 너무 많이 가입하셨죠? H사. 네. 그 H사의 어린이 치아보험. 딱한 가지만 그 90일 면책, 1년 내 50% 감액 그 제한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항은 만 6세까지.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관과하기 쉬운 어, 주의사항인데요. 아이가 충치로 어, 치아가 아프다고 한다고 병원을 가셨다. 그래서 진단을 받으셨다. 치료 소견을 받으셨다 이러면 보장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, 엄마들은 보통 아시죠 아이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 아 라고 해서 어, 충치를 확인을 눈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음, 먼저 담당자나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요 음, 거의 모든 치료비를 다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치아보험이 어, 뒤늦게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, 치과에서 미리 진단만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다 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하시고 치과에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객님 케이스 뿐만이 아니고 가장 화이트했던 케이스는 오후 3시에 가입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카드결제로 첫 회를 납부하셨어요. 그리고 4시에 치과에 가서 보장받으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이 제 채널에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순한 맛으로 준비를 했고요. 앞으로도 어 이런 꿀팁, 정말 좋은 꿀팁이죠.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께는 어 이런 꿀팁 그리고 가성비 팁 그리고 보험회사를 조금 이용해서 고객님들께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,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치아보험은 다른 곳에 다른 설계사분께 들어셔도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세요